뭐예요닭두 <놀람> 마리. 이거 닭 피네요. 닭구리. 그냥 똥지 어머님이 손질 다 해놨어. 오늘 요리는 사천의 대표적인 매운 닭고기 요리입니다. 라즈, 지라고 합니다. 자, 이거는 어머님이잖아생꼬거꾸꼬 아, 거꾸로 <웃음> 중에 한 마리였던 친구입니다. 자, 닭고기는 반마리만 쓰겠습니다. 자, 라즈, 지는좀 닭고기를 좀 작게 썰어줍니다. 소금을 조금 넣고 한1 5분 정도 헹군 당근 넣겠습니다. 소금 한 티스푼 반, 치킨 파우더 그리고 맛술 한두줄 정도 넣습니다. 간장 한 티스푼 반 정도. 이렇게 재워두겠습니다. 합쳐서 3년째로 재아두겠습니다 산초 그리고 풀의 산초 고소한 맛과 얼큰한 맛 동시에 나겠군. 간만치, 네 반만치. 산초 기름이랑 휴등고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. 그럼 시에사카라토리 많이 둘러보겠습니다. 자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이제부터는 닭고기를 넣겠습니다. 한 5분 지났습니다. 자 이렇게 좀 노리노리한 이때까지 이때 쯤이면딱 좋습니다. 이때 흔들리겠습니다. 기름을 조금 두겠습니다. 여기에 생강, 마늘, 그런다 그리고 파 그리고 생초. 고추 매운맛이 확 올라옵니다 소금 단술 사탕가루 단술 치킨스톡을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기 넣겠습니다 아까 산초기름과 산기름 삼깨. 삼깨! 자 이렇게 하나 더지 완성했습니다 술안주로 중국에서 아주 인기 많은 요리입니다. 맛이맛있어이 봐요. 맛있요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맛있어이맛있어 맛있어요. 맛있 맛있어요. 어요 맛있어요. 맛이 하하하하 내가 판타사 네가 표지로 다들 잘 드시면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한 보람도 있고 뭐어봐 굉장히 맛있는 거야 예! <웃음> yeah.